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록인포 소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영상은 머신 익스체인지 코인입니다 줄여서 MXC라고 표기하는데요 머신 익스체인지 코인은 독일의 본사를 둔 블록체인 기반의 IoT 공유경제 토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 MXC가 최근 전 세계 인구 3위인 중국 상해시와 국가혁신개발전략의 일부인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자체 개발 퍼블릭 체인의 MX 프로토콜을 통해 IoT 자원 경쟁 문제를 해결하며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개발되었는데요. IoT란 사물 인터넷의 약어로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즉, 무선통신을 통해 사물을 연결하는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통해 스마트한 도시도 연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MXC 재단은 MX 프로토콜이 탑재된 LPWAN을 지원해 데이터의 보안성을 향상시키고 도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분석을 용이하게 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쟁쟁한 블록체인 기업들 속에 MXC가 어떻게 전세계 인구수 3위에 육박하는 상해의 스마트시티 지원을 맡게 되었을까요? MX 프로토콜 특징을 이해하기 전에 우선 LPWAN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LPWAN은 우리말로 하면 저전력 광역통신망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 사용하는 3G, 4G와 같은 무선광영통신망은 서비스 범위가 10km 이하밖에 되지 않고 배터리 소모가 상당히 심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에 반해 LPWA에는 서비스 범위가 40km 이상이며 배터리 소모가 상당히 낮아 사물인터넷 분야에 매우 적용되기 적합하다고 합니다. 특히 MX 프로토콜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고유한 특징 덕분에 유저들은 LPWAN을 통해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데이터를 사고 팔수 있게 해주는데요. 세 가지 특징 중첫 번째는 머신 투 머신 커뮤니케이션 즉 디바이스 간의 소통입니다. MX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LPWAN 센서들은 사람의 개입 없이도 자동으로 MX 코인을 상호간 주고받으며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특징 두 번째 네트워크 엘로케이션, 네트워크 공유입니다. IoT 기기들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공유하는 일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MX 프로토콜을 쓰는 LPWN 센서들은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제3자에게 MX 코인을 통해 공유가 가능해집니다. 네트워크 공유 경제가 현실화되는 것이죠. 특징 세 번째, 인터체인 데이터 트레이드 마켓, 체인 간의 데이터 시장입니다.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해주는 MX 프로토콜은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 강수량, 습도 등의 데이터들을 개개인 또는 기업들이 상호간 사고팔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MXC재단은 앞서 설명드린 LPWAN에 MX 프로토콜의 기술을 탑재시켜 상해시 양푸구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보안성을 향상시키고 데이터 분석을 용이하게 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상해시 양푸구의 구청장인 쉰신은 상해시와 MXC가 상해시 양푸구의 스마트시티 건설과 IoT 산업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MXC의 공동 설립자인 에런 바그너는 중국 정부와 함께 MXC 재단의 블록체인 기술을 스마트시티에 통합시키고 있다라며 상해 시민들의 삶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중국과 그것도 중국의 대도시 상해시와 협력을 맺게 되었을까요? MXC재단은 고유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이미 많은 성과를 하나하나 이루어나가고 있었는데요. 뉴욕시 지역구와 협약을 이미 다수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국내 대기업인 삼성의 반도체 모니터링 솔루션은 현재 MX 프로토콜을 테스팅하고 있으며 환경 감시 시스템을 한국에 공급하는 엘링크사는 자사의 해충포획지 미세먼지 및 지진 감지 시스템에 MX 프로토콜을 탑재해 한국의 정확한 재해감지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의 후오비, 펜보시캐피털 쿼크체인 등 쟁쟁한 이름들과 이미 오래전부터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 게이트, 비박스 등의 예전부터 상장되어 mxc의 가격 안정성 또한 중국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꾸준함과 준비성까지 mxc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IoT의 세계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변화시킬 4차 산업혁명으로 이미 많은 기대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삶 깊숙이 스며들 수 있도록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